앙 비르 뭐 이번에 다이 앙 컨텐츠 두 번째로 해볼 제품은요, The Plaid Protein Plus. 일단 이 껍데기 보면은 지금 딱 봐도 뭐 여기서는 잘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초코맛 딱 티가 낫죠? 뭐 초코 프로틴 음료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것 중에 닥터유 여러분들 많이 아시잖아요. 그것처럼. 그럼 맛일지? 아니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프로틴 음료인데 당을 많이 안 넣고 코코향이 가득하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뭐다 약간 시큼한 맛 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멘트는 안합니다 그냥 단순히 맛에 대한 다른 유사점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드실 때 참고하시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영상을 찍는 거고요 일단 그러니까 좀 시큼한 초코맛이 납니다 이게 초코, 뭐 초코 우유나 이런 것처럼 아니 초코 막 색소가 많이 안 들어가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초코맛이 잘안 나대 그리고 거부감이 있지는 않다 이렇게 달고 계시면 되겠는데 근데 이게 뭔가 좀 애매모호해서 뭐 그런지 중독성이 좀 있네 자주 들이킬 만한 어떤 좀 다양한 맛들이 됨도운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또 다른 다이어트식품 관련 컨텐츠를 또 찍어보았는데 기왕 식품이긴 하니까 맛있게 먹는거 동양이랑 앞으로도 많이 유명하다거나 광고가 많이 뿌며지는 제품들 중에서 잘또 골라서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빠이